이번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흑혈전과 함께 보는 이슈 몰아보기 이번엔 거상에서 보이콧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차세대 콘솔 전쟁의 선두주자 플레이스테이션5가 드디어 공개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세계의 명작으로 꼽히는 위쳐3가 판매량 5천만장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매기솔 데스 스트랜딩으로 이름을 알린 코지마 히데오가 신작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출시를 앞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새로운 플레이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2002년 서비스를 시작으로 무려 18년째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는 추억의 게임 거상에서 보이콧 운동이 발발하였습니다. 자료 제공해주신 신종민님 감사드립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거상은 매우 오랜 기간동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다보니 RPG 게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 떠안고 있죠 인물화는 물론이고 작업장, 오토, 밸런스, 인플레이션 등등 1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쌓이고 쌓인 문제점들이 바글바글 할수 밖에 없습니다 뭐 이건 사실 어느 장수 게임이나 있는 문제점이긴 한데 이 거상에서 큰 문제가 터진 이유는 바로 운영진의 대처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국내 최대 거상 커뮤니티 카페인 파고는 운영진의 게임 운영 방식에 큰 환멸과 배신감을 느꼈으며 운영진이 확실한 사과와 해명을 하기 전까진 카페를 폐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파란만장 거상이라는 팬 커뮤니티는 2020년을 기준으로 누적 회원 32만 즐겨 찾는 회원이 3만 2천명이 될 정도로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의 거상 커뮤니티인 만큼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사건의 시발점이 된 부분은 오토 작업장입니다 여타 게임처럼 거상은 수많은 작업장이 사냥터에 판을 치고 있었고 덕분에 많은 사냥터가 오토로 도배가 되어 있어 일반 유저들이 사냥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오토의 피해라고 해봐야 일반 게임의 경우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끝나 피해가 체감되기 힘든데 반해 거상은 게임머니만으로도 경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서버 전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여타 게임보다 오토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였죠 이런 오토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운영진 측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나 소통은 일절없이 거의 오토를 방치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유튜브에 거상 오토만 검색해도 손쉽게 오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있으니 말이죠 더불어 이런 오토들 특성상 게임을 계속켜놓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서버를 차지하고 있는 유저들이 많아졌고 오히려 일반 유저들이 서버 입장 대기표를 받아서 들어가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험치 이벤트 하는 날은 더더욱 심해지고 나였죠 운영진은 이를 제재하기 위해 신규 캐릭터 생성 제한 공지도 몇번 올리는 등 오토는 게임의 수명을 점점 존먹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니었으나 그 신고 기능은 거상 안에 작은 사회 덕분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나 다름없었죠 왜냐 일단 앞서 설명했다시피 거상에서 오토는 일상화되었고 실질적인 제재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고레벨 유저들이나 상위 랭커들은 당연하게 오토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오토들을 신고하는 권한은 이상하게 길드장들만이 가지고 있었죠 이 길드장인 대방을 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거대 상단의 유저들을 신고라도 하면 바로 그날로 전쟁이 일어나 자신이 소유한 마을이 탈탈 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신고 기능을 유저들은 섣불리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한 시스템이었죠 결국 이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이제 소상단 일반 유저들에게도 자동사냥 방지 신고 기능이 테스트 서버에 추가된다는 공지사항이 올라오면서 유저들은 드디어 운영진이 일을 한다며 기뻐하였죠 그러나 본 서버로 넘어올 때 아무런 추가 공지 없이 신고 기능에 대한 부분만 쏙 빠진 채로 업데이트가 되는 기만적인 공지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거상에서 내놓았던 오토 대책들은 몇 번의 패치를 진행하였으나 이상하리만큼 구식적인 방법을 고집해왔었습니다 덕분에 오토 유저들은 매 오토 방지책이 나올 때마다 손쉽게 이를 뚫을 수 있었죠 이에 유저들은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타게임들의 효율적인 오토 방지 문구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상한 대책만 내놓는다면서 상당히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적도 있었습니다 몇몇 유저들은 운영진에게 문의를 남기는 것은 물론 직접 본사로 찾아가기도 하는 등 강경한 액션도 보여주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유저들 사이에서는 운영자와 오토들 사이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여주기식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돌 정도로 유저들의 분노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해당 공지를 본 유저들은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켰으며 대대적인 보이콧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콧 운동이 시작된지 약 9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거상에서 하나의 공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해당 공지에는 제재 아이디를 공개하면서 여러가지 공지사항을 동반하였는데 유저들이 원하던 사과와 해명은 일절없이 운영자가 24시간 동안 모니터링하고 있다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공지에 계정정지도 아닌 일주일 제재라는 매우 약한 처벌이 가해진 것이죠 결국 이 공지를 기점으로 안그래도 심했던 유저들의 여론은 아 그냥 오토를 안쓰는게 개X 호구신이구나 라는 쪽으로 격하게 기울었으며 오토 단톡방 유저들은 오? 생각보다 처벌이 약해서 다행이네? 라고 하는 등 보여주기식 대처로 인해 많은 유저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된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이런 유저들을 계속해서 기만하는 정책과 이에 분노하여 최대 커뮤니티 폐쇄라는 결단은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5가 드디어 공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공개 추측 영상을 올렸지만 모델링은 전무하고 스펙만 공개하는 등 플레이스테이션 팬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었는데요 바로 태평양 시간으로 6월 4일 오후 1시 한국 시간으로 6월 5일 오전 5시에 영국에서 플스5 컨퍼런스가 약한시간 동안 개최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해당 행사에서 명확하게 플레이스테이션5의 모델링을 공개한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그전에 컨퍼런스를 통해 이미 스펙을 공개하였고 패드도 공개하였으니 더이상 남은게 없는 만큼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새로운 플레이스테이션5의 모델링의 공개가 유력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이번 행사는 기상 문제로 인해 연기될 수도 있으며 빠르면 다음주 중에 플레이스테이션5의 디지털 이벤트를 여는 것은 물론 몇주에서 몇달동안 다른 행사들도 개최할 것이라고 하여 가능성은 여러 방면으로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소니 측에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가격변동이 없을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CEO인 짐 라이언은 개발자들이 전세대와의 호환을 걱정하며 제한된 개발력을 보여주기보다는 플레이스테이션5의 신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해주라며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5는 현재까지 100배 더 빠른 ssd와 각종 신기술이 도입된 최신형 컨트롤러 등등 수많은 기술들이 도입된 만큼 엑스박스 시리즈 x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최신 기종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플레이스테이션5의 패드가 큰 변화를 가져와 호평을 받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스테이션5의 모델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발매시 타이틀이 무려 1000개 육박한다며 하이호환에 대한 강력한 어필을 한 만큼 이번 차세대 기기의 전쟁이 기대가 될수 밖에 없는데 과연 이번 플레이스테이션5의 모습은 어떨지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컨퍼런스 알람을 맞춰놔야겠습니다 폴란드의 게임 제작사 CD 프로젝트 레드에서 제작한 위쳐3가 판매량 5천만장을 돌파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에 출시된 위쳐3의 세번째 작품인 이 게임은 각종 웹진들의 평가를 휩쓸면서 압도적인 호평을 받은 작품인데요 2020년인 현재까지도 역대 고티 최다 수상 개수 구독자 선정 역대 최다 수상 개수와 더불어 58.54%라는 역대 최다 수상 비율을 자랑하는 만큼 세계의 명작이라 불리는 작품이죠 이 게임을 제작한 CD 프로젝트 레드는 이러한 위쳐 3의 어마무시한 흥행에 힘입어 유럽 최대 게임사라 불리는 프랑스의 유비소프트 의 시가총액 85억 유로 하나로약 11조 5924억을 넘어 382억 지워티, 하화로약 11조 7800억을 달성하여 유럽게임 기업 1위를 차지하는 등 폴란드의 작은 게임 회사를 유럽 최고의 회사로 끌어올려준 그야말로 초히트 중의 히트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이 CD 프로젝트 레드가 제작중인사이버펑크 2077이 세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위쳐3의 영향이 어마무시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위처를 5천만장이나 팔아치워 유럽게임 기업 1위에 등극한 새로운 게임계의 제왕 CD 프로젝트 레드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떨지 사이버펑크 2077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야 게임 하나로 이거 유럽 1위를 제껴버리네 논란이 무성하긴 하지만 2019년 최다 고티 수상작 데스 스트랜딩의 디렉터 코지마 히데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코지마 히데오는 데스 스트랜딩을 통해 개발비를 충당할 만큼의 이익을 충분히 벌어들였다고 하였는데요 바로 이 자금을 통해 신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준비중인 신작은 아직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식도 전할 수 없지만 다양한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메탈기어 솔리드도 아니고 사런트힐러 유명한 일명 pt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ip로 제작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코나미에서 독립하여 새로 세운 코즈마 프로덕션의 첫 작품을 보란듯이 성공시키면서 능력을 입증한 코즈마의 새로운 작품은 과연 어떤 게임이 될지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면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시일이 약 3주 밖에 남지 않은 라스트 오버스 2가 새로운 플레이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영상에서는 점프, 엎드리기, 회피에 추가로 좀더 다각화된 게임플레이 사각지대도 탐색하는 고지능화된 ai 좀더 세밀해진 레벨 디자인의 변화 제작의 간략화로 인한 게임 몰입도의 상승 다양한 캐릭터의 업그레이드 등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 영상으로 게임 출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직접적인 게임 플레이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2에서는 인물이 화가 나면 핏줄을 세우거나 얼굴이 빨개지며 눈에 충혈, 디테일하게 흐르는 눈물 등 서사가 중요한 게임인 만큼 극사실적으로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한 신기술을 라스트 스토어버스2를 위해 새롭게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게임 디테일의 변태라고 불리는 너티독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죠. 현재까지도 엔딩 유출로 인해 작품성에 큰 논란이 있긴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최고의 작품들을 출범해낸 제작사인 만큼 논란이고 나발이고 빨리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리뷰 엠바고가 태평양 표준시 6월 12일 금요일 12시 1분에 풀린다고 하니 이거 기도라도 하면서 기다려야겠네요. 이번 소식은 거상 운영진의 문제와 플스5, 엑스박스 시리즈X, 사이버펑크 2077, 라스트 오버스 파트 2등 신제품 신작들에 대한 소식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차세대 게임기기들과 대작들의 출시가 임박한 만큼 어서 빨리 이 많은 콘텐츠들을 즐기기 위한 기대감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소식들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안녕